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을 도발하는 자들 법귀지기 고라의 반역 이스라엘의 성막의 꽃은 법귀입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책임집니다. 고핫은 증거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것을 맞습니다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맞습니다 성막을 담당한 이들 중에 법괴를 담당한 이는 고핫입니다. 고핫은 동맹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개로선과 고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에 관한 모든 실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막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법궤와 진설병상과 모든 성전기명들을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고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에 채를 꿰고 다른 성물들은 다 청색 보자기에 싸놓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의 상은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세 번째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채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사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포장해 놓으면 게로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임무를 따라 운반하는데 법궤를 제외하고 모든 성물을 수레에 짓고 운반합니다. 그러나 법궤는 반드시 고앗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특히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고앗 자손들도 법궤를 만지거나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고핫 자손의 법궤 운반은 모든 성막 중에 꽃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우며 거룩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고핫 자손 고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고핫세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을까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노릇을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Too much upon y o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와께서도 호 그들 중에 계시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호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루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각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관한 재반사항들을 의논하는 모임입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한자리 모였는데 고라와 그의 당들이 모든 고귀한 자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쿠데타라고 볼수 있고 반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지만 엄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적으로 다스리고 지휘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고라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족 속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 높여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려면 열두지파의 장자지파인 류벤에서 나와야 되는데 장자지파가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오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장자지파도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루벤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반역이 성공하면 모세와 아론은 제거될 것이 뻔합니다. 모세는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엎드리는 행위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모세는 고라당의 반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땅바닥에 얼굴을 내고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간과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즉시 사죄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납작 엎드려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당에게 선동이 되어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또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판정할 수 없는 사실을 모세는 하나님의 판정으로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고라가 속한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t 멋 o m u c 여기서 모세는 루벤의 선동자들에게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고라가 속한 레위인들에게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반역의 주동자가 바로 레위지파 고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라가 루벤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왜 루벤지파를 따돌리고 모세가 장자 행세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고 루벤의 장자권 되찾기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루벤지파는 이미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라가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같은 계열의 레위지파인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루벤 장자권 회복보다는 모세 지도권과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시기하여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Too much upon you.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신적 월권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는데 모세는 고라와 레위지파에 대해서 레위인의 특권을 뛰어넘는 오만함을 꾸짖었습니다. 열두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여와의 성막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투 o o much u 모세는 고라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책망하고 고라는 모세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고 말한 것은 충분하다. Enough,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고라가 모세에게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고 말한 것은 과하다. Exceedingly의 뜻입니다. 실상 레위 자손들이 여와의 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충분하고 족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봉사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면 탐욕이며 오만함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사건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빌미로 삼아 세겜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여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레이지파를 저주해서 구해준 이는 다름이 아닌 모세였습니다.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바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와께 호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레위자 손인 고라가 모세를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를 야곱의 저주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라엘 회중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여호와 성막 봉사에그 지위를 올려서 복을 받게 해준 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고라와 레위 지파에게 인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레위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 봉사자보다 더 높은 지위를 탐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는 고라에게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향하여 충분하다, 족하다고 했을까요? 모세에 대한 불만은 단지 고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레위인들에게도 잠재적으로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언을 모세가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를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질문합니다. 작은 일, very small matter. 작은 일은 하찮은 일, 즉 여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느냐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모세의 말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현재 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성막 봉사자가 된 것에 감격해야 하는 레윈인데 무슨 제사장직을 원하는가?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고 레윈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의 다단과 아비람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민수기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냐 very small matter 이들은 애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려고 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이 작은 일이냐고 대들었습니다. 민숙이 16장 14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한다고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벤족 속의또한 가지 불만은 바로 재산권이었습니다. 밭과 포도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느냐 밭과 포도원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다는 억지입니다. 눈을 빼려느냐 하는 말은 모세의 통치권에 반대했다고 레위인과 루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오해는 고라의 선동에 의해서 왜곡된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다단과 아비람 즉 루벤 집안는 고라의 선동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지파의 속셈은 모세와의 대화에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대제사장권과제사장권에 대한 도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 가난 땅을 부정하고 레윈의 제사권과 루벤의 제사권을 고라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권에 대한 도전이며 천국을 부정하고 지상천국 시련을 주장하는 이단사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정면 도전하는 적 그리스도의 도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악행을 모세가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마 옵소서 적그리스도적인 죄악은 예물로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극률도 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물은 희생적 재물인데 피해 재물입니다. 레위인들은 짐승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삼받도록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어떤 희생의 피로 사암받을 수 없다고 모세는 극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권력 다툼이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이며 저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의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오직 권력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이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속죄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